뭐해? <웃음> 응? 어, 대외활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도록 할수 있지? 대외활동? 어렵지 않아. 우선 지원하는 대외활동의 방향성을 알아야 돼. 자소서를쓸때 대외활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해야겠지? 음, 대외활동이랑 관련된 활동 같은 거 적어서 약간 어필하면 되겠네? 맞아.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열정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.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면 보여줄수록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야 그렇지? <웃음> 그러면 대화동 어디서 해야 되지? 그린블루가 했잖아 그린블루? <웃음> 응! 한국어학, 한국문화학 관련 연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혼자 시간까지 얻을 수 있는 절여할 기회야 아, 심지어 외국인들과 고려하고 소녀층까지 얻을 수 있대 <웃음> 그린블루에서 나는 뭘할수 있을까? 시나리오지 자영편집팀배우팀헌보팀 어, 그리고 번역팀이 있어 어, 팀원들과 협력해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내자 음, 너무 재밌다 너도 그림블루에 조인하지 않을래 <웃음>